파도가 좀 있죠? 여기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이 있습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산페르난도 해변가구요 여기가 파도가 좀 있어서 많은 서퍼들이 이곳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기 주변 환경들이고요 서퍼들이 많다 보니까 보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네, 저기 여성이 서핑을 하려고 좀 나가려고 하네요 이 서핑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대요 오늘 저도 이 서핑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왔는데 다른 일종으로 인해서 저는 일단 오늘 캔슬을 했습니다 자,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시죠 한국에서는 이 서핑을 잘볼 수가 없는데 아, 이곳에 오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서핑하러 지금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모드에 앉아서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파도 소리. 자 준비, 레디자 파도 들어옵니다. 자, 저 파도는 약하구요 자, 파도를 타라서 달려갑니다. 와우. 자 이곳 사람들 잘 타네요. 그쵸 저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. 자 이곳 필리핀 산페로난도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산페로난도는그라 유니오 라 주에 해당이 되고요. 어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 한 강원도라고 할까요? 필리핀의 강원도. 자 시골 도시고요. 이곳에도 국립 대학, 사립 대학 아, 그리고 많은 초, 중,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는 뭐 크게 학생들 자원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라 합니다 자 한국에 있는 학교로서는 부러운 부분이죠 이런 여유도 즐기고 바다의 냄새도 맡고 파도 소리도 즐기면서 파도를 가르는 저들의 모습 파도소리도 참 좋습니다 올 여름에 한국에서 바닷가 한번 구경하지 못했는데 이곳 멀리까지 와서 바다를 보게 되네요 한국에 가면 우리 식구들하고 바다라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다 풍경은 여기까지 어, 이 마지막으로 좀저 청년들이 멋지게, 근사하게 좀 파도 타는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자, 저기 가네요 저기에 스탠드가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물이 한번 빠지면 또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냥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